아까 녹화 시작하기 전에도 말했다시피 던전공략과 템세팅이 간단해서 정리해드릴건데 1렙부터 40렙까지 랭크 SS 기준 3분과 타심을 들리 우선정도 랭크 SS 기준으로 7분과 타심을 들리 적당한정도 랭크 에스너신보는 손가락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다 라는 오해가 오해할 소지는 있으나 이 말에 대해서는 맨아래 맨 아래 그 해결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그 다음에 일단은 레벨 28짜리를 들고 왔으니까 28짜리를 들고 왔으니까 던전 돌아, 전, 던전을 돌아보도록 할게요 3분 이내, 3분 전대로 클리어 하시는 게 목표인데 <목소리> 어느 캐럿을... 으바가... <목소리> <의로다가> 말이죠 <목소리> <목소리> 진 올만이어 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맞네요 <웃음> 이런 경우에는 잡몹 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보스만 그냥 바로 족지시면 됩니다 그럼 너무 간단하게 1분 30초라는 컷이 나옵니다 어, 근데 레벨이 9차이나 나고 무기가 있고 지금 캐릭 버프를 받아서 그런게 아니냐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그게 버프를 받든 아니든 간에 저 버프는 별로 그.. 크다? 그렇게 그 차이가 없어요 저, 이게 버프를 받든 저 버프를... 차이가 예를 들드리기 들이, 위하여 일단은 거점 지역을 이동을 하.. 하고요 구로구로 갑시다 4번째 녹화중이네 자... 빠르게 빠르게 횟수 진행합시다 그리고 서브캐스트 서브 같은 경우는 서브캐스트 같은 경우는 딱히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나중에 플레인 게이트라는 곳을 들어가거든요 그 곳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전 지역에 있는 퀘스트를 모두 닫게 해야 돼요. 서브 퀘스트를. 그렇지 않으면 퀘, 퀘스트를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딜이랑 레벨이 안 돼가지고, 던전만 돌아야 되는 그런 개 같은 상황이 올수 있어요. 뭐, 던전 자체에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자극차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죠, 인간은. 그리고 J같은 경우는 m p 자체가 없어서 최적을 기반으로 한 걸로 알아요 제가 HP 소모를 그래서 딱히 체력관리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애초에 P가 높아서 J같은 경우 물약 한두 개쯤은 가지고 다니는 건 권장들입니다만은 이거는 이 물약 반짝 듀얼 회복 캡슐 같은 경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MPHP 20%라 20%나 40%나 60%를 채워주기 때문에 나중에 쓰시는게 좋습니다 레벨이 높아졌을 때 퍼센트라서 <웃음> <웃음> <웃음> 제가 방금 던전을 깨고 나서 한 2분 컷인가 했잖아요 방금 2,3분 컷 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레벨 관계없이 그냥 3,4분 컷 3분에서 많이 받쳐서 3분 30초나 아니면은 적게 받쳐서 3분 10초 정도 나오신다면은 매우 우수하신 겁니다 딜이나 저거 플레이 스타일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캐릭이든 간에 특정 레벨대를 달성하지 않는 이상은 시작하는 그 시작했을 때 주는 무기로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레벨만 그냥 쭉쫙쫙 올리세요 그냥 던전이 그냥 지겨울 정도로 올리면은 한 레벨 40인가 45쯤 돼 있을 건데, 45대쯤 막 지겨워서 게임 접을 때쯤 무기를 줘요. 악덕한 놈들이에요. 이 나딕, 이 나딕놈들이 이거... 아, 뭐 이거 안 올... 이거 딸리진 않겠지? Gracias p o e r el v i 체력이 45%나 20%까지 떨어졌을 때딱한번 쓰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이거를 한 40까지 쓰실 거예요. 저거 39개나 40개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하시고요. 보스랑 싸울 때 보스랑 싸울 때 피가 없었다 그냥 죽으시는 게 나아요. 그냥 부활하면 되니까. 아깝게 그냥 그 실링 물약 써가면서 오히려 생명 연장을 해가는데 캔슬도 없고 그러면 그냥 뒤지는 게 나아요. 살아 사람은 되니까 진짜 멍청한 짓이 살려고 아등바등을 하려고 실 먹는데. 펜슬깅 없어 죽는 경우가 제일 멍청한 경우에요 진짜 그것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 뒤통수 후려치고 싶다니까? 진짜로 이거.. 너무하네.. 장비.. 시끄켬이네아 그리고.. 레벨 4 2 이하에서 얻은 건 전부 팔아버리시면 됩니다. 케이스트에서 준 무기 빼고는 쓸 가치가 없어요. 왜 쓰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준거 같은데 <웃음> 그럼 다 쓰자 그러면은 뭐지 이게? 일시하는다 주네 그냥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하실때 컨트롤 키 누르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보시면은 이렇게 실드나 그런게 바뀌잖아요? 이 상태로 실드 바뀐 상태로 이걸 누르면 그냥 껴지니까 비교를 하시고 이 비교할 물건이랑 바깥끼세요 <웃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웃음> 바깥끼세요바깥요아 이거 그냥 일반 무기 같은 바깥기세요. 바깥기세요. 바깥기세요. 세요판매가세요무 낮아가지고 팔아봤자 2,000원? 3,000원밖에 안 얻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1 일반은 솔직히 쓸 가치도 없어요 왜 씁니까요 영웅.. 영웅템이나 엘리트나 레전더리안 쓰면 안써요 저같은 경우는 레어도 안씁니다 <웃음> 매직이나 15분 됐네? 어... 이제 거의 레벨이 비슷한 정도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분 땡가 2분 땡가 봅시다. 그 이지 같은 경우는 2분 때가 적당해요. 깨는 거1 2분 때 레벨이 높아지면 1분 때더더 나아가서 30초 때도 노려보, 노려보셔야 됩니다. 그건 레벨 70이나 레벨 71대 넘어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맨 처음 초보부터 억 억지로 그냥 컨트롤 따라 나 보면은 겉멋만 들어가지고 컨트롤 따라하다가 <웃음> <웃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아 역시 제인은 몸에 안 맞는 거같아 뭔가 몸에 그냥 강제로 끼워 넣는다는 느낌이라가지고 아저씨가 되면 은퇴를 해야지 어디서 그냥 아재가 그냥 일을 하고 그래. 건강이 제일이라고 맨날 외치는 인간이 그냥. 뭐 사회적인 발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거의 이거는 거의 이거라 보면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어릴 때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허리랑 뭐다 나갔는데 피토하고 그 상태로 다시 공사장 가서 그냥 막노동하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야 지금 이거 이거 얘 콤보를 모르겠네. 콤보를 알아야 좀 빨리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딜이 우산 정도 이거는 S가 나오신 경우는 진짜 손가락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어 이거 말하기 힘드네 이거 게임에 대한. 재능이 없다라 해야 할까? 이걸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걸? 그 기본적인 소양이 안돼 있다. 할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기본적인 소양이 안돼 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뭐 상대는 가르치는 상대는 유비라 해도. 정도가 있지 아니 레벨 40될 때 동안은 던전을 깨면서 랭크 A 나오면서 그걸 만족했단 말이야? 랭크 SS까지 있는 마당에? 때 던전을 깨면서 랭크, A 나오면서 그걸 랭크 A 나오면 경험수도 별로 안 준대다가 별로 의미도 없는데 랭크 A 받아가면서 40 키우면은 한 3주 걸릴 거 랭크 SS 받으면은 일주일 밖에 안걸리는데 그런 게기인데뭐그런건 똑같은데 뭐 3주걸리나 1주걸리나 그런건 아니겠지만 원래대로 따지면 제가 랭크 SS 받으면서 랭, 레벨 40키도인데 거의 6시간밖에 안걸리거든요 진짜 계속 그냥 진짜 손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거는 욕을 할수 없는데 욕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데 음 일단 그렇게 해두고 근데 초보 분들 진짜 미안한데 이거 왜 쓰는 거예요? 긴급 회피. 이쓸 때도는 거왜 쓰는 거지? 가끔 <목소리> 초보분들 보면 긴급 회피를 써가지고 회피한 신분들이 있는데, 근데 왜왜 왜? 왜 이걸로 쓰지? 저게 공격타임에 정확하게 맞춰 사인했을 경우 잠시동안 무적이 된다는건데 저거는 저거는 p v p pvp에 많이 쓰는거지 몬스터한테 쓰진 않는데 그리고 공격력 강화를 충분히 하주, 해주셔야 돼요 액티브만 찍다가 나중에 레벨 60돼서 어? 뭐지? 왜? 다른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데 레벨이 뭐지? 왜 딜이 안 나오지? 이러지 마시고 어? 무기도 똑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웃음> 패시브를 올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해시방 안올리고서 공격용 똑같은거 말하면 그건 진짜로 아 문제가 있는데 자 받고 업적지원 달성 상자도 있네 요즘에 이런것도 주네 다음 개보링드링크 줘졌다. 제가 부케를 키우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얻으려고요. 나중에 본 캐들 다 키우시고 나서 부케를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개보링드링크라는게 있어요. 가끔씩 줘요. 이거를 업적 달성하면 수습요원이나 전직하면. 이걸 모아서, 그, 여기, 창고 어딨냐, 어, 여기 있다. 창고 눌러가지고, 이거를, 계정 공유 창고에 넣으시고, 본캐로 가시면은, 아, 이게 얼마나 개꿀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본캐 다 키우시고 나서 해보시면, 와, 진짜 이런, 꿀중에서 개꿀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실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업적도 다 받으셔야 돼요 업적도 다 받으셔야 돼요 이 여기 2차원 그하한 것과 말레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팔면 한.. 하나에 30만 크레딧이고요 그리고 2차원 그만한 건 하나에 2만 크레딧인데 저걸 팔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얻으셔야 돼요 <웃음> 그 다음에 녹화 일단 한번 중단하고요.